여러분 한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성경이 어떻게 오늘 우리 손에 오게 되었고 또 그런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그두 번째로 정경 우리가 66권이라고 부르는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수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66권의 정경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다 그렇지만 참 다양한 학설들이 우리가 나누는 주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존 바턴이라는 분이 쓴 성서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두 번의 강의로 여러분 한 권을 다 읽어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계십니다 또 신학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데 강의를 들으시다가 아저 부분은 저렇게 다루기보다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돕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 전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래도 인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문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그런 정보를 나누다 보면 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강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물론 이디모데전서 3장의 본문에서 이 성경은 당시에 구약 성경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인간의 글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지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주어진 시점에만 임해서, 어떤 성경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쓰고, 그것이 처음부터 고정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참 많은 숫자의 저자 그리고 편집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전달의 방식 역시 우리는 워낙 문자로 기록된 책을 처음부터 성경이라고 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자의 기록으로 전달되었다고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구전, 오럴 트레이디션이라고 그러죠. 말로 전해진 이야기, 일부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달되고 또 편집자의 역할이 오늘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편집자들과 저자의 구분이 거의 없을 만큼 편집자들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원래 받은 글과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편집해 나갔다 더군다나 고대로 갈수록 익명성, 그러니까 실제 이 책을 A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A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화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수백 년의 시간에 걸쳐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는 것이 실제 역사적인 팩트들을 하나님의 영감 감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대로 갈수록 책의 형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코덱스 이런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의 형태로 전달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형태는 커야 이사야서 한 권을 포함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문건들을 문원들을 모은다고 하는 건 그런 두루마리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 수집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문원들을 수집을 했을까 또 우리 뭐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뭐 이런 구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러면 수 많은 문헌들이 수집이 되고 분류가 되었을까. 자, 그런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런 문헌들이 어떻게 66권에 정경이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수집과 분류, 정경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은 성경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또 역사서를 보시면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 문원들을 언급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다 제시를 이 화면으로 자료로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일이 다 그런 부분들 다시 확인하지 않지만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종교 문건 그러니까 경전이 따로 구분되어 있 않았고, 고대 문헌들이 계속 제작이 되었고, 그 가운데 어떤 책들은 이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경전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책들은 정경이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문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문헌들은 경전이 되었고, 종교적인 책이 되었고. 그 경전 가운데 일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가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66권의 정경이 되었다 우리는 과정이 그렇게 분류가 되고 수집이 되고 분류가 되면서 정돈되어 온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들이 경전 또더 좁혀서 정경이 될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저자입니다. 누가 썼을까가 매우 중요하죠. 네, 구약의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썼어야 해요. 인물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신약이라면 매우 범위가 좁혀지죠. 사도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 혹은 그 사도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은 사람일수록 그 책이 경전이 되고 정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인물과 연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 책은 뭐, 베드로가 기록을 했다면 베드로가 기록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할수 있는 그런 저술 시기가 맞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그 범위가 정말 수백 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할 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수긍할 만큼 저술 연대가 저자 또 저술된 내용 이런 맥락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과거의 문헌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이유가 무엇이죠? 고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2000년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된 문건들이지만 오늘 우리 삶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대적 적합성이 높은 그런 글들이 정경이 되고 경전이 되고 정경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책이 경전이 되고 정경이 되려면 A라는 지역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가 있는데 B라는 지역의 교회 B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경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보편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수록 경전 정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상호일관성이에요. 우리 66권의 정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날줄 시줄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을 공부할수록 참그 신비함에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상호 일관성에 있어서 정경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관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그런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인용입니다 지난 강의 때몇번 예를 들어드렸어요 A라는 문건이 B라는 문헌을 인용하고 B라는 문헌이 A라는 인용을 인용하고 또 C라는 문헌을 인용하고 이렇게 서로 인용할수록 그 문헌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감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우리 강의의 전제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헌을 받아서 읽었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스퍼레이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글이어야 경전뿐 아니라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헌들이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걸 누군가가 혹은 어떤 공동체 하나가 채점표를 만들어서 문건 하나하나를 놓고서 자이 문건은 원저자의 점수 뭐 a 현재 적합성은 b 영감성은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서 그중에 1등부터 66등까지를 오늘날의 정경으로 편집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과정은 아주 오랜 과정에 걸쳐서 오랜 시간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들 공동체를 거치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기록마저도 오늘날의 학자들이 정경 결론과 이 역사적 과정을 볼때 아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많은 문헌들 가운데 종교적 의미를 갖는 경전들이 수집이 되었고 또 정경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기준들이적용이 되어서 문헌들이수집이될때 어떤 범주로 카테고리로 수집이되었이지구이부터좀 살펴보죠. 신약성경에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이 있는 단서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이용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이 우리는 어쨌든 성경의 권위를 매우 높게 인정하니까 성경 자체가 어떤 증언들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설득력을 높여주잖아요 그렇게 볼때 학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인용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 이제 이 부분은 신도중앙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죠 이 율법과 예언서가 구약성서를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성경은 두 종류였다는 겁니다 율법 여기서 율법은 사실은 매우 범위가 좁아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레위기 육기, 민숙기, 신명기 여기서 한권 더하건 한권 빼기도 하지만 대략 오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오랫동안 공인받았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나머지 책으로 성경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분류 기준의 예언서뿐 아니라 사실상 모세 오경 율법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들을 예언서로 구분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누가복음 24장에 소개가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자, 이 표현에 따르면 아까는 율법과 예언서 두 종류의 어, 두 종류로 구약 성경이 구분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 보았는데 아, 세 분류가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로 알수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나머지 책들 그렇게 보면 여기서의 예언서와 여기서의 예언서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는 율법을 제외한 모든 책들을 예언서로 분류하는 개념의 예언서란 단어라면 여기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 예언서가 예언서와 시편 우리가 요즘에 성문서라고 부르는 어쨌든 기존 예언서와는 다른 종류의 책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분류 방식도 예수시대 신약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인들은 구약성경을 세 부분으로, 세 종류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책을 수집했고 분류했다는 거예요.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어, 우리 정경 가운데는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뭐 정경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의 흔적도 없어요. 이건 아주 옛날부터 받아들여져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내비힘이라고 부르는 내비힘이라고 부르는 예언서의 카테고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서의 바깥쪽으로는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어, 케투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글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성문서라고 부르는 종류의 책들이 이 바깥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세 분류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떤 책이 정경 혹은 경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적었고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자 이것이 캐투빔이냐 네빔이냐 이런 분류는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글이 캐투빔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그 토론? 논쟁 이런 흔적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부로 이동할수록 초기부터 아예 히브리 성경의 초기부터 정경으로 인정받았던 책들은 이 토라라고 부르는 책들 또 내비임 가운데 이 안쪽에 논란의 여지가 적었던 책들은 아주 고대시대부터 경전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 명칭은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인 어로 기록된 히브리인들의 성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왜요? 유대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가지 오시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들의 경전이 올드 구약이라고 편집이 언급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카테고리에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구약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약이고 신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서학에서는 구약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이라는 명칭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토라의 T 네비임의 N 케투빔의 K를 따고 적당히 모음을 넣어서 탄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성경에 관한 책을 읽으시다가 탄학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히브리 성경을 언급하는 별명처럼 탄학 탄학합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걸 통틀어서 탄학이라고 부른다. 약간 좀 상식적인 이야기였고요. 자 이렇게 히브리 바이블 구약 성경이 수집되고 분류되고 이어져오는 과정 속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 어, 무엇인가 하면 바로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 여러분 바벨론의, 바빌론의 벨론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런데 모두 돌아와서 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의 전세계로 흩어지죠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신약시대가 가까울수록 그리스어권에서 살아가게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그런데 정작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있을까요.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통치자 중에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BC 뭐 250년 그 어간에 토라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도록 합니다 그때 70명 혹은 72명의 번역자가 이 번역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책을 7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eptuaginta 혹은 영어로는 Septuagint. 자, 이건 숫자입니다. 라틴어로 숫자예요. LXX라는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요. 50 10 10이에요. 그래서 70.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LXX 이런 걸 만나시면 저건 LXX가 아니라 숫자로 50 그래서 아70 50, 10, 10 그래서 저 문향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책 수가 매우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부에서 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면서 본래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 오던 히브리 성경보다 더 많은 책을 포함한 히브리 성경이 그리스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히브리 성경 이 BHS라고 하는 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트트 가르텐시아라는 저도 보고 읽은 거예요 모 외웁니다 야거인데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의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히브리 이 성경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고요. 이건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딱 봐도요. 숫자가 달라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토라, 오경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성문서로 분류되는 이 카테고리를 보면 벌써 이 70인역 쪽이 훨씬 책이 많죠. 분류 기준도 조금 다르지만 일단 책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여러분 어 언급하고 싶은 것이 본래 히브리바이블에서 열두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은 사실 한 권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 소선지서를 한번 어, 해석을 해드리고도 싶은데요. 본래 독립된 책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이 소예언서는 한 권의 책으로 본래 히브리바이블에서 어,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 기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 이 율법서의 경우에는 분류에 다른 어, 흔적들이 없지만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본래 히브리바이블 본래 히브리인들의 구약성경에서는 성문서에 포함이 되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언서로 알잖아요 그런 분류가 매우 다양하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문헌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예언서지 이거는 성문서지 그 기준이 본래 엄격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분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분류 역시 역사 속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의 목록이 차이가 났고요 그러면 초기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본문을 처음에 구약성경으로 인정을 했을까 많은 증거들은 오히려 이 히브리인들의 구약성경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이7 0인역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냥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말하죠 그냥 쉽게 이 초대교회는 이7 0인역을 구약성경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이런 분열이 나타납니다 그 분열이 어 공식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얌니아 회의라고 알려져 있어요 역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상징적인 회의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 바리세인들의 입장에서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어 문화권에서 본래 히브리인들이 인정하던 경전들보다 더 많은 수의 경전이 나타나고 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정경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여기가 얌니아고요 지금의 야브네라고 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 여기 가자지구고요. 지금 여기가 텔라비브. 자, 요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라삐, 요한안, 벤, 자카이가 주도를 해서 자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경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본래 존재하던 히브리 성경 우리 개념에서는 구약 성경을 공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니아 회의에서 AD 90년에 히브리 성경 39권이 확정이 됩니다 당연히 70인역은 아까 보셨죠 더 많은 목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39권의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자격,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 개념의 구약성경이 정경이 된 거예요 39권이 그럼 39권의 바깥에 있는 아까 목록에 72년 목록에 보면 정말 이별표시가쭉 있는 수강신청한 분들은 제가 파일로 따로 또 보내드릴게요 이 그림을 이 표를 많은 책들이 존재하죠. 서 39권에 포함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서 역사가 쭉 흐르면서 나오는 개념들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외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구약성경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 0인역에는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서 39권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빠진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보통은 제거했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 외경 없잖아요. 그냥 서른아홉권만 있잖아요. 일부 전통에서는 개신교회 가운데서도 부록의 형태로 포함을 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정경이라고 부르는 그 공식 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책들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외경이라고 부르고요. 어, 로마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준 그러니까 정경에 미치지 않는 수준의 책들을 제2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둘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고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는 제2정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밑에 그룹에 속하는 책들을 제2정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히브리어로 내려온 성경 외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의 목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70인역에 추가됐던 책의 목록들을 빼서 그 책들이 외경 혹은 제2정경으로 분류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어는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은 정경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위경에도 들어가지 못한 책들을 우리가 위경이라고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더 촘촘하게 역사적인 근거들을 메모를 해두었는데요. 지금 벌써 강의를 시작하고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 개념을 설명해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신교 성서는요. 히브리 성경 짧은 목록이잖아요. 서아9권 그런데 순서는 70인역의 순서예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개혁 을 지나갈 때 결국은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정경 가운데 어떤 정경들을 개신교 정경으로 할 것이냐 할때 본래 70인역의 순서대로 배열된 책에서 히브리 성경 39권만을 정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있어서는 70인역을 따르지만 책의 39권은 히브리 성경 본래의 히브리 어로 기록된 히브리 성경을 따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회 구약정경 39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경우는 어떠한가 신약의 경우에는요 복음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문학장르로 복음서라는 장르를 가지고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2세기 중반에 이르면 그 많은 복음서들 가운데 대략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정경으로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책으로 인정하는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세기 중반 1세기 그러니까 150년 그러니까 2세기가 되겠죠. 150년경에 뭐 예를 들면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네개의 복음서를 최초로 언급을 하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어, 공간 복음의 개념 비슷하게 요한 복음을 또 다른 복음서들과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략 어, 기원 후 2세기 초 중반에 교회들이 대략 여러 종류의 복음서 가운데 네 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합의를 보는 것처럼 어떤 회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헌들의 증거를 볼때 대략 2세기 초중반의 교회들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분류의 기준들 저자가 누구냐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영감을 인정할 수 있느냐 다른 성경과의 연관성은 어떠냐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대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을 복음서로 정경으로 인정하기 어느 정도는 그 인정이 합의를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게시록에 보면 왜네개의 얼굴을 가진 형상이 나오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을 각각 천사 사자 소 독수리의 상징으로 아마 그래서 복음서를 네 개로 했나?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은뭐 에스겔서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내 얼굴을 가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가 동서남북 이 완전수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이네 형상들이 천상 천하 천상과 이 땅에 그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형상들인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서 여러 보금서 가운데 내네 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이나 다른 자료들도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해요. 교회의 역사를 들은 분들은 마르시온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어요. 이분은 누가 복음그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에 와닿는 누가 복음만 복음서로 이 정경으로 인정을 한 그런 분이죠 이런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 하면 고대문헌이 아니라 이건 최근에 출판된 책이에요 디아테사론이라고 해서 타티안 스속은 타티안이라고 하는 분이 150년에서 160년 그러니까 서기 150에서 160년경에 네복음서의 조화를 이룬 책을 한 권을 만듭니다 혹은 네 복음서에서 내용들을 발췌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그책 이름이 디아테사론입니다. 이건 최근에 출판된 디아테사론이에요. 보면 여기에 네 권의 네 개의 복음들의 하모니, 조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네 개인 것이 뭐못 마땅하지는 않지만. 서견치 않은 그룹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왜네 개의 복음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합 작업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료들도 있는가 하면요, 이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 세기의 가이사랴의 주교인데 보면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줄이죠, 네 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 예를 들면 눈먼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든지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지 이런 내용들마다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네 개의 복음서에 를 번호 순으로 배치를 이렇게 해서 서로 연관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를 쭉 일목요연하게 어, 볼수 있게 대조판 복음서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이 장, 화면은 유세비우스가 에우세비우스가 만든 정경표예요. 코덱스 베나벤테우스라고 어, 영국 도서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8세기 이탈리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만들어진 건 이제 4세기에 4세기에 어, 에우세비우스 혹은 유세비우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네개 복음서를 대조하는 문헌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 한 사람의 노력뿐 아니라 이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조화를 시켜보기도 하고 혹은 네개 복음서를 병렬로 놓고서 이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 볼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네 권의 복음서들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이네 권을 선택하는 이 부수적인 작업들 또네 권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아 사도 바울이 서신을 편지를 쓰는데 상당수의 편지들이 회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람을 목적으로 혹은 회람이 되는 과정에서 사도바울의 서신들이 책으로 묶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바울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신약성경의 책들이 수집이 되면서 그 가운데 정경으로 인정받는 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신약에서도 역시 어떤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책들이 아닌가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 역시 분명하게 역사적인 문헌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에우세비우스는 세 개의 카테고리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건이 사람이 제안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신약성서의 문건도, 문헌도 건도문 대략 세 종류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 종류로 구분을 했느냐 호모레구메나 보편적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을 만한 책들 안티레구메나 논쟁이 있지만 교회에서 널리 읽혀지는 책들. 노타 정경으로 배제할 만한 책들. 여기서 뭐좀 제가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왔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건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고요. 여기는 그 문헌의 가치 그것을 평가하는 거라기보다는 정경으로 인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어떤 문학작품이 매우 높은 수준의 문학작품일 수 있지만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4 세기에 이르면 호모레고메나 안티레고메나 노타라고 에우세비우스가 이름을 붙인 교회들은 공동체들은 아이 책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받을 만한 책들 이 책들은 읽어서 도움은 되는데 이걸 정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혼란스러운 책들 아이 책들은 뭐 책은 좋은 책 같지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책들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우세비우스의 범주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랬고요. 신약도 그랬고요. 경계면이 흐릿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교회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리 논쟁에서는 정말 공식적으로 심각했잖아요. 공의회들이 계속 열렸고요. 그 가운데 2단으로 규정이 되면 유배를 가기도 하고요. 정치적 종교적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완성해 가는 데는 그렇게 엄격하고 공식적이고 정말 심각한 과정을 공식적으로 겪는데 이 정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 분들은 어떤 책이 정경이냐 아니냐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우세비우스의 범주로 하면 호모레구메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이라고 인정할 만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책들도 뭘 이렇게 빼내느라고 애를 쓴게 아니고요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적 회심을 하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전해제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지푸라기복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개신교 종교개혁을 하면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라고 분류가 될지언정 그걸 정경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경이 아닌 책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참고를 하고 정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분류 자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런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27권, 27권의 신약성경으로 정경이 확정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좀 여러분 시시해요.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3위일체 교리를 어 성립해 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분이죠. 이분이 367년에 어 자기 쉽게 말하면 교구의 성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목회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신약을 이루는 책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이라 불리는 일곱 서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바울의 서신 14편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더하지 마십시오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는데 이목회 서신이 거의 정확하게 뭐 거의 정확한 게 아니라 지금 27권의 신약성경을 정확하게 정경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무엇이 정경이냐 정경이 아니냐는 논쟁은 교회사 가운데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아다나시우스의 목회서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들이 신약의 27권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목록은 조금 그러니까 배열은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이 분류 기준은 또 시대가 지나면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7권의 정경은 367년에 아다나시우스의 목회 서신에 적혀있는 27권을 기독교는 신약의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 오늘날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는 그저 보편적으로 율법서, 역사서, 또 성문서, 성문서 혹은 시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는데 우리는 열두 권으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예언서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묵시문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긴 합니다. 자, 이런 분류 기준으로 66권의 책을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갖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요? 기록상으로는 367년 아다나시우스의 목회서신이 거의 정경의 문제를 마무리 지은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신약 합쳐서 66권 시대적으로는 1000년 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정경화 과정을 마치게 된 것이죠. 이존 바터님의 책에 보면 제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표현을 해요 성서는 어떤 규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듯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나 성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성경 66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몇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늘에서 뚝 묶여가지고 66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직 여행이 좀 남았죠 그러면 처음에 그리스어 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오늘 한글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성서 번역의 명장면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